이렇게리다는이카테리이리스는이 카테리스는 이리스는이 카테리스는 이카테는 거지. 좀뭐는 거지, 테리스는이카테한스테리어오스는 거지. 그리넣는두기테는자리스는이스토리스 이렇게 이틀이 벗었을 것같차를네명 뽑았어 뭐몇 명이 전 이제 다 모르잖아 내가 차 됐을 때 이렇게 죽는 거 같지? 그렇지 이따가 왼쪽으 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그 선정자의 이름이 딱 써있어 오 어, 뭐지?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큰 거야 이으로 드릴까요? 셔터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내가 거기 두번 가봤는데 1층 그러니까 지상층에서 나와서 지하로 들어갈 때까지 텀이 좀있어 그러니까 시간 잠깐 그 거리가 있으니까. 커피 음. 음. 음. 음. 마실까? 샤워 하고 나가려고 그냥 머리 말리고. 준비해 놓으면 담배 아, 다, 다좀 줄까? 하고 앉아서 담배 피다가 놀고 정신 차리면 4시야 원래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도 그냥 아마 집에 있었겠지 뭔가 고양이도 치우고 밥 주고 물 주고 이러면 오늘 할일다한 느낌이야 수 보이지도 않는 좀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 나는 생각... 그 얘기 딱 들으면 저나 콕콕 찔리는 거지. 나는 솔직히 그런 거좀 같이 존 나와야 돼. 노동의 가치와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옛날 같고. 그래야 그래야 그렇게 해야 좀 충족되는 것들 이 있지 않아? 서로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그게 그걸로 이제 충족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